지금 바위 배달이 됐다 그래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봉쇄된 지한 달하고 1일 지금 5월 1일이니까 하... 근데 이게 이 엘리베이터를 다 꺼놨어 지금 제가 사는곳이 23층인데 이걸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딱 봐도 분위기 살바르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이런데 밥 먹으러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아니 숫자라도 <웃음> 조금 이쁘게 써졌으면 몰라 이시지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너무 어떠워. <오토나>? 와. <웃음> <웃음> 아, 이아줌 <진짜 하얀마야. 웃음> 이게. 그리고 제가 이게 하루종일 맨날 누워있고 앉아있고 하다보니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걷는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번에 한번 걸어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 지금 도 살짝 힘든데 물론 하체 부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와, 확실히 밖에 안 나가고 활동을 안 하니까 되게, 어. 봐봐, 이게 저런 문이 나는 아, 정신병동 같은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무섭다고. 뒷목으로 가는 게 이렇게, 이렇게 힘들 일이야. 아 이제 신을 죽이려고. 음, 음. 사람 없이 들린다. 이제 한국은 이제 한국은 마스크 없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난 마스크 써도 되니까 밖에 나갔으면 좋겠다. 아, 이런 것좀고쳐 주지. 괜히 무서워. 아.. 미쳤어 어우 혹시 다행이다 미쳤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오 깜짝이야 시작이야, 씨. 와,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여 근데, 봄프레시 없어 보잖아요. 여기 다 깜깜해.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바닥이 더럽고 무섭고 밥 한번 먹으러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지금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요 여기 바닥은 또 깨끗한. 어, 여기 좀, 깨끗하네. 어, 여기는 좀 괜찮다. 뭐 하는 곳이지? 어, 색깔이 바뀌었어. 이거 또 갑자기 짜자졌데 어, 뭐야? 어? 안어이 아, 23 층. 아, 맞아요. 2 3 0 5 아.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일단 밥은 다 식었는데 그래도 배달된다는 게 어디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삼겹살 비계가 엄청 많은데 이게 다 비계거든요 제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짜장 맛이 조금 나고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만원 값어치는 없다 이게 원래 3,4천원 밖에 안할 거거든요 중국 음식 되게 싸서 두개 이상 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2만원 이상 시켜야 되고 배달비도 들고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 이제 조금 짬날때? 그때 갖고 와준다고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랬었었는데 전에는 아침이 될 때까지도 안왔어요 그래서 오늘 간거였는데 오늘 그냥 제가 운이 좋았던 것같아딱 마주쳤잖아 1층에서 밥은 3시간만에 받은 거예요 지금 9시니까